자전거 사고는 뉴스에서만 일어나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전거 도로를 타든 차도를 타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블랙박스 영상의 주인공들도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낸건 아닐 테니까요 영상을 통해 이 같은 경우의 수를 만들지 않도록 상황을 인지하고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는 것도 사고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럼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 주시구요 출발하겠습니다 이분 영국 사람 인가봐요 왼쪽도 좀 봐주실래요 가끔은 의도치 않게 급동 신호가 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에서는 바지에 싸더라도 천천히 지나가야 해요 가끔은 아주 싼 값에 정신머리를 팔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해요. 가끔은 의도치 않게 급동신호가 올 때도 있어요. 바지에 지리더라도 횡단보도를 덜 건넌 사람이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야 해요. 섬녀한테서 만나자는 문자가 왔나봐요. 아이쿠 이런. 그런데 이제 답장을 할수 없게 되었군요. 저는 법규를 잘 지키는 모범 라이더입니다. 아 뿔싸 오랜만에 친한 척 연락와서 보험 팔아달라고 다가왔던 친구를 피했던 게 후회되네요. 하지만 자동차가 너무 친한 척 다가오면 일단 피하세요. 보험금을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양방향 차선을 안방 드나들듯이 고개 주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겠군요. 왕복 4차선 건너는 것쯤이야. 씹던 껌인가봐요. <웃음> 뒤통수에는 눈이 달려있지 않으신가봐요. 미안하지만 앞쪽 눈 두개도 교체하지 않으면 바퀴 달린 건 운전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. 아이고 이런 역주행하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. 여긴 내 네, 나와바리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. 양방향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된 골목길과 주차 차량이 많은 길에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해요. 자전거 운전자도, 자동차 운전자도 더 이상 갑툭튀 두더지 게임은 오락실에서만 하는 걸로 해요. 이 경우에는 누구 과실이 더 큰지 궁금해요. 자전거 도로에 뒤태가 아름다운 그녀가 서 있다면, 잠시 멈추는 게 어떨까요?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은 이 경우도 마찬가지네요. 때로는 슬랩스틱으로 개인기를 펼치는 기묘한 광경을 목격하기도 한답니다. 아 주변 자동차 때문에 놀라 넘어진 것이니 보험금을 뜯어먹을 수 있겠군요. 아 앞에 턱이 있어서 넘어진 것이니 보험금을 뜯어먹을 수 있겠군요. 자전거에도 충돌방지센서가 있었다면 이런 경우는 피할 수 있었을까요? 자,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이번 영상을 통해 사고의 위험은 항상 주변에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. 나는 예외일 거라는 생각부터 버리고, 나의 의도와 다른 찰나의 순간, 일촉즉발의 상황을 늘 염두하며 주변을 한번 더 살피고 도로교통을 지키는 습관을 갖는 게 사고 확률을 낮추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럼 사고없는 두바퀴 시청자 여러분 되시고요 이번주도 행나하세요. 띠링띠링